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언어의 숙련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캐릭터를 생성할 때 선택하는 세력의 언어 숙련도는 처음부터 만숙이지만, 상대 세력의 언어는 배워야 채팅을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망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 숙련도가 낮아도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요즘엔 다른 세력의 유저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언어 숙련도는 기술창에 있는 숙련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2만까지 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숙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대 세력의 언어를 말할 때 또는 들을 때에 특수문자가 나타날 확률이 줄어들게 돼요. 개인적으로 숙련도 8천 정도부터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매번 채팅을 읽을 때마다 코난으로 비니에서 추리를 해야하니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언어 숙련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륙의 언어로 작성된 채팅을 읽을 때는 숙련도만 높으면 문제없지만 말할 때는 동서대륙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방법은 채팅창에 슬러시를 쓰고 동서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숙련도 창에서 선택된 언어의 배경색이 변경되어 자신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언어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집과 가정교사를 소환할 수 있는 가구인 방석이 필요해요. 방석은 공예품 제작 대에서 만들 수 있으며 동대륙과 서대륙이 구분되어 있으니 잘 보고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색상은 빨강과 파랑이 있으며 소원되는 가정교사의 성별에 따라 색상이 달라요. 언어 강의를 한번 받을 때마다 지식의 책을 한 권씩 소모해요. 지식의 책은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 지식의 책은 언어 숙련도가 만 이하일 때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실전 지식의 책은 만 부터 이만까지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지식의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쇄 숙련도가 필요하며, 언어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 인쇄 숙련도를 올리는 것보단 경매장에서 책을 구매하는게 좋을 거예요 책을 준비하였으면 방석을 설치하고 가까이 이동해주세요. 가정교사를 소환할 때는 선택지가 두개 있어요. 언어 숙련도에 따라서 1만 미만은 F를 눌러서 소환하고, 1만 이상이면 G를 눌러서 소환하면 돼요. 소환된 가정교사에게 언어를 배우게 되면 노동력, 백과 지식의 책을 소모하며 숙련도가 상승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지속되는 두통이라는 디버프가 생겨나며 두통이 있는 동안에는 다시 언어 강의를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언어 숙련도를 찔끔찔끔 올리는 게 귀찮은 사람이라면 캐시로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루루 상점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공룡어 숙련 마법서를 이용하면 7일 동안 만숙 상태가 유지돼요 언어 숙련 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평소에 조금씩 올려두는 게 좋아요. 끝